저는 이제 붓기가 처음에 진짜 고릴라 된줄 알았어요. 딱 알더라고요. 어? 너코 했구나. 야, 근데 진짜 너무 높은데? <웃음> 엘라스틴 했어요. 제 영상에는 제가 한 분을 추천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중국이랑 한국에서 왕홍 배우 제작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은지라고 합니다. 오늘 은 어떤 수술을 하려고? 오늘 어떤 수술? 오늘, <웃음> 오늘 어떤 메뉴를 먹으러? <웃음> <웃음> 제 코가 제일 고민이었어요. 코가 이제 가까이 보면 티가 좀 나요. 이게 코가 이렇게 살짝 휘어 있거든요. 이렇게 아 휘어 아, 근데 코가 진짜 얼어해 지금 뭔가 얼어하게 이렇게 올라와요. 진짜 취한 느낌이야. 좀 머리 풀어줄까요? 너무 막안 예쁘게 나오는 거 아니야? 청순한 느낌 다시 좀 키우. <웃음> 호텔. 어때요? 아올라호 같아요.. 아, 몸이 안 좋아가지고.. 제가 일어나세요. 음. 예쁘게 찍어주셔야 돼요, 알았죠? 진짜 공포영화에 나오는 것뭐 같아요. 그.. 뭐.. 네. 좀비라든가 오 무서워 오, 오. 콧대가 여기 살짝 왼쪽으로 휘었었는데 또렷하고 이 똑바른 콧대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대만족 다음에도 더 좋은 후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왕홍 인플루언서 연기자 이윤지라고 합니다 요즘에, 어떻게 요즘에 저 디자인 재단에서 음. 왕홍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하는 거 패션 콘텐츠 제작하는 거 강의하고 있어요 음. 아, 대학원 다니는데 정말 너무 힘들어요 공부할 게 너무 많, 많아요 공부할 게 점, 점점 더 많아지고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졸업 자격 조건이 영어 토익이라든가 영어 시험도 이제 준비해야 돼서 사실 제가 오늘 다섯 시에 잤거든요 영어 단어를 우다가 <웃음> <웃음> 매일매일 즐겁고 정말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수술을 하셨죠? 우선 전에 이제 코가 왼쪽으로 좀 휘어 있어가지고 흰코를 교정했고요 그리고 콧볼 축소랑 그리고 코를 전부 다 살짝 높였습니다그 자기 영상 보셨어요? 아 봤는데 근데 반응은 나쁘지 않았는데 근데 조금 제가 끝에서 좀덜 예쁘게 나온 거? 피한느이야좀 머리 풀고 찢까요 너무 막안 예쁘게 나오는 거 아니야? 제가 지금 었았지 쇼커풀이 두 겹이 됐어 <웃음> <웃음> 나 그래요? 선가지고그요가지고나그 <웃음> 네 너무 웃겨 <웃음> 아, 제 영상 보시고 다들 아, 너무 재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. 친한 동생들이라든가 지인분들이 응? 어 언니 코 너무 예쁘게 됐다. 어 나도 거기 병원 가고 싶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많은 정보를 드렸습니다. 음. 네, 저는 이제 붓기가 처음에 진짜 고릴라 될줄 알았어요. 저 사람들이 저 눈까지 한줄 알았어요. 정말 성형을 눈은 안 했거든요. 정말. 근데 코만 했는데 이 멍이 눈까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.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빠졌어요? 전 수술하고 나서 한 5일차 되던 날에 붓기가 이제 빠졌던 것 같아요. 자기만의 붓기 관리 비법이 있어요? 호박즙을 하루에 한 3~4개씩 계속 계속 물 대신 마시고요. 그리고 한 2시간, 3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2만 보씩 걸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그렇게 걸으면 붓기가... 정말 걷는 게붓기에 좋습니다. 정말. 그 수술 후에 주변 반응은 어껴게어요 수술 후에 그냥... 처음에는 코가 진짜 피노키오같이 너무 높았어요. 근데 이 상태로 그냥 촬영이 나갔거든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알더라고요. 어? 너코 했구나. 야, 근데 진짜 너무 높은데? 아, 이거 조금 가라앉으면 이쁘겠다 다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그러면 수술하기 전에는 몇 점? 수술하기 전에는 100점 만점에 78점. 지금? 지금은 한... 88점? 10점이 올랐네요. <웃음> 갈수록 계속 오르는 거겠죠? 그렇죠. 갈수록 계속 오를 거예요. 코 수술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고 싶다면? 우선은 이거 후 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주무실 때 정말 좀 조심해서 주무시고 좀 많이 걸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후 하고 싶다면 어디를 하고 싶어요는 거? 그냥 욕심나는 데는 많죠. 어떻게 근데 그거 다 한다고 김태희처럼 되겠어요? 네, 당분간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지내려고요 전에 있는 영상이나 지금의 영상을 딱 보면 친근한 느낌이라면 지금은 되게 여배우 느낌? 코가 높아지니까 분위기가 있어졌죠. 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. 정말 저희 대표님도 그러고 되게 좀 고급스러워졌어. 예쁜 포즈 좀 해주세요. 전에는 막 이렇게 못지 못지 않다면은 오늘은. 여의 느낌입니다 한번 해, 해 주세요. <목소리도> 엘라스틱 했어요아 <웃음> <웃음> 어떡해 그 <웃음> 아, 제가 풀티비 영상을 보면서 느낀 건데 정말 다양한 컨텐츠들이 정말 많고 그리고 또 편집을 너무 재밌게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폴 TV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동영상 올라올 때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어제 영상에는 제가 한 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요즘 방송을 하잖아요, 그쵸 화장품 괜찮죠? 원장님 정말 신경 써서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지인분들이 지금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제가 당분간 손님 데리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